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1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정겨울이 5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주에라와 남유진에 대한 복수이겠지만 어떤 계획을 짜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21화 리뷰 및 22화 예고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화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에라가 오세연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usb에 복사본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pc방에서 급하게 도망치는 중에 다른 사람의 가방에 복사본 usb를 넣었습니다. 정겨울은 그걸 왜 남의 가방에 넣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가방은 서태양의 것이었습니다. 정겨울은 혼자 따로 살면서 주에라에 대한 복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서태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상황에 큰 기대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작품에서 두 명의 고구마인 정겨울과 서태양의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21화가 넘긴 시점이니 앞으로도 계속 주에라에 대한 단서를 찾을 듯 하다가 주에라에게 또 당하고 이런 스토리가 나올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겨울과 서태양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정말로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화의 중요 포인트 두번째는 주에라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남씨 집안에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과 남유진의 할아버지인 남만중이 손주며느리로 주에라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남유진의 엄마인 차영란도 주에라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이 신기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에라가 yj그룹의 며느리가 되는데 유일한 걸림돌은 남만중밖에 없습니다 남만중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겨울이 유일한 손주 며느리라고 하며 주에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주에라가 어떤 여자인가요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더러운 쓰레기 악당 주에라는 또 무언가 계략을 짜내서 남만중을 제거하려고 할 텐데요 그건 바로 남유진의 아버지인 남현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현석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 남만중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는 쓰레기 중에 최악의 쓰레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젠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주에라보다 더한 악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간입니다. 주에라는 남현석에게 접근해서 남만중을 회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현석이 회사의 가장 높은 위치가 되면 남유진이 후계자가 되는 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이고 주에라도 남유진과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기획팀장으로 승진한 주에라가 남현석을 꼬드겨서 남만중을 죽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2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겨울과 서태양의 조합이 잘 맞을 거라고 보시나요? 주에라는 남만중의 반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주에라의 완벽한 몰락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